오늘 은 포스터 촬영 입니다. 진영 이의 비하인드. 가시죠. 우리, 아까처럼 앉으시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<웃음> 진영이의 비하인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언박싱 해주세요 오 휴대폰에 있으네? 그죠? 과연... 그거는... 오! 뭐야? 오 뭐야? 아 드디어 나온거예요 저코도? 네 이거 띠하 들어갈 수있는거예요 네. 사원증이 나왔습니다. 멋있죠? 우리 신인 매니저 중에 그 해병대에 나왔던 분이 있대요. 저희 매니저가 썰을 풀어준 얘기를 해. 아 그, 예. 네. 네. 저희 매니저가 우리 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을 이제 차에 넣으려고 가져갔는데 이제 그분이 아, 제가 들겠습니다. 그래서 딱 잡았대요. 그래서 저희 매니저는. 제 거니까, 제가 하겠습니다. 이렇게 했는데, 힘이 너무 세서. <웃음> <웃음> 움직이지 못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, 저희 매니저 진짜 말랐거든요. 저희 집 주변으로 지금 이사와서, 아마도 좀 이제 싫다 할거 없으니까, 제 운동 좀 같이 다니려고. 이먼 곳까지 회사에서 한 시간 반 걸리는데 이거 하나 주고 오셨어요 멋지죠? Be happy with us 7월에 방송될 TVN 토일드라마 악마판사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, 끝났습니다 <웃음> 네, 네, 박수, 네, 박수. 들리시나요? 아, 아, 아 진영의 비하인드 진영이의 비하인드 박진영이의 비하인드 진영... <웃음> 진영 박의 비하인드 진영 파 a 의 비하인드 비하인드 바이 진영 이제 그만